클리어 타입 헤드램프 사양의 올류모닝입니다 순정 지어보면 크게 클리어 타입, 프로젝션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올류모닝의 프로젝션 헤드램프는 LED 데이라이트와 LED 방향 지시 등 그리고 미등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헤드램프를 변경하는 케이스입니다 순정품 사용으로 검사시 당연히 통과되며 페이스리프트 라이트 튜닝인 만큼 구조 변경도 필요 없습니다 스포티지 만큼 헤드램프 디자인 차이가 큰 차종이 모닝인 것 같네요 BCM도 교체합니다 모닝은 출고사양에 따라 작업 방식 및 필요한 부품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견적 문의시 꼭차대번호를 통한 차량 정보조회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헤드라이트 커넥터도 기존 6핀에서 10핀으로 변경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한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해 흠집을 방지해주고요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라이트도 탈거하고요 좌측은 프로젝션, 우측은 클리어 타입 헤드램프입니다. 둘이 함께 보니 차이점이 극명하죠? 타 사종과 같이 광원의 변화를 위해 진행하는 튜닝은 아니지만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바꿀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헤드라이트 커넥터는 6핀으로 프로젝션 사양과 맞지 않아 컨버전해줘야 합니다 데이라이트의 경우 현재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헤드라이트에 통합되는 만큼 기존 커넥터를 단선 후 새롭게 작업해줘야 합니다 컨버전 작업은 순정 방수 커넥터를 사용하며 납땜과 수축 튜브 그리고 콜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감싸 물이나 외부 이물질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싱크로 추가되는 배선은 골게트 튜브 및 전기테이프로 마감 후 케이블 타이와 홀 고정용 타이를 이용해 순정라인을 따라 꼼꼼하고 깔끔하게 고정하였습니다. 깔끔하죠? 기존 할로겐 타입 데이라이트는 커넥터를 방수 처리에 마감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데이라이트는 좌우 각각 한 개씩만 장착이 가능하며 해당 자리는 안개 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장착합니다 BCM을 교체합니다 모닝은 타 차종과 다르게 BCM 위치가 매우 특이한 곳에 있네요 좌측은 신품, 우측은 고품입니다. BCM을 교체하지 않으면 LED로 바뀐 데이라이트나 방향지시등 그리고 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광원을 변경하는 튜닝은 아니지만 헤드라이트 어셈블리가 바뀐 만큼 제조사가 의도한 밝기 구현을 위해 필수로 진행해줘야 합니다 여담이지만 현재 적용된 헤드램프는 바이펑션 타입으로 자기인증 LED를 적용할 수 없어 아쉽네요 물론 교체 전 클리어 타입도 당연히 장착에 불가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바뀐 모습을 감상해볼까요? 좌측은 클리어 타입, 우측은 프로엑스 원하신다면 더보기 있는 예약 안내 링크를 통해 연락주세요.